공창진 신부님, 네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신부님 눈가가 축축한데 약간. 칠분 일이 있으시고. 신 나이 들면 자고 졸고 졸겠지. 아 그래. 나 웃을 으줄 알았어요. 잠깐만 네. <웃음> 웃어도 눈물이 <웃음> 나. 난 여기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왔거든. <웃음> <웃음>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광>, 없다고. 위스키 <웃음> 밴드가 어... 유튜브 틀어놓고 자기들이 연주한 줄 알고. 연주합니다. 네. 오늘 위스키 위스키 가져오셨어요? 아 당연하죠. 21세기 소년이라는 만화책 아세요 혹시? 야쿠자였다가 신부가 된 캐릭터가 있어요. 오 어, 뭐, 진짜? 네. <웃음> 그거 꼭 봐야 되겠다고? 네! 너무 닮으셨어요? 오... 제가 이따가 핸드폰 찾아서 아니 만일에 네. 내가 웹퀸 작가라도 네. 나같이 그립됐어. 신문님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시니까 좀 크게 말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미, 미성이라... 아... 생미도 아... 이렇게 생겼죠 미성이면 <웃음> 약간 조성모 거 하시네요? 네. 아... 뭐 조성모... 노래를 하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조성모 <웃음> 뭐 팬클럽에서 또 성모 말이야잖아요. 어, 아... 진짜요 <웃음> 진짜요? 아 네. 성... 아니, 그거 완전히 우리 잘못 허락도 안 받고... 어? 네. 고소해 되겠네. 네, 어, 고소 민사로 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저희 노래 중에 뭐 아시는 네, 거요? 최근에 나온 노래를 아, 네. 내가 들었어요. 네, 네. 썬팅을 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 네, 썬팅을 네. 이래서 하는거보다뭐 네. 이런 신곡이 발표됐다 해서, 어떤 네, 네. 너무 좋은데. 아, 음... 그 내가 왜그저 중식이 밴드 노래를 때까지 안 들었을까? 한번 엄청 후회했어요. 네. 지금 네. 지금도 촉촉이 젖어 있는 아, <웃음> <웃음> 그 가사가 너무 내 가사하고 똑같아. 음... 그래서. 바로 좋아하게 됐어요. 음, 신부님이 들으시면 되게 쓸쓸한 노래네요. 딱내 노래니까. 궁상에 극을 달리는 건데 아, 집에 아는 길이 너무 쓸쓸할 거 아니에요. 아, 신부님 아니, 결혼 안 하셨어요? 우리 원래 결혼 못하려요 아, <웃음> <웃음> 대한민국에 이렇게 <웃음> 상식 없는 <웃음> <온> 사람 되고. <되게> 많아요. <웃음> 안, 아, 안 먹겠어요. 술은 술은 먹어도 되고요. 네네. <웃음> 결혼 결혼은 안 돼. 아, 되게 무식하네. 아, <웃음> 안 돼요. <웃음> 아, 오늘 복역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웃음> 뭐 여기 안 나오면 무슨 뭐언제쯤